우리 임의 가스. 아군이. 는데이아군 아군이. 아이 아군이. 아군 아군이. 아군이. 아군이. 아다 아군이. 아군이. 아 아군이. 오빠, 저거 뭐예요? 약간 이... 설치었습니다 며칠... 우와... 스페셜 보이... 이거... 씨... 채팅이라도 주세요 제발... 그게... 팀단체전입니다단체전 개인전 하지 말고... 당신... 코전자 하십시오. 어... 이거를? 와야 이게 다샜다아 어, 범핑이야 왜왜 왜 내가 핑을 먹지? 아니요그래서 호랑이 이등 하셨는데. 잘했어요. 행님. 그냥 일할래? 일할래? 마이크 하는데 만약에 내가 스톱 하면 말 멈춰줄래? 그러면? 어. 조지. 조 조지.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 지지거릴 때 스톱? 외칠게. 오케이. 최대한 그 최선의 그... 뭐지 알지? 가시고 또 알아 또 가면 와봐 안오나 준비되어 왔다 중온다 알아듣습니다 응? 야여니까 여기 박스 만한다고스톱중고중리지스괜찮고이들이제풀렸을또이석하스고이제아 중계, 중계. 한번 테고이제 아, 스트 한번 해줄래 스트 한번 해 줄래 그러면? 그이할오케이 <웃음> 할게. 살때나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오케이 그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스트만말음다 <웃음> 갑자기 형, 이형 잘하는데. 폭도 폭주잘봐주나그다그래뭔주이그풀어줄만그 폭도 사람이 한명 있긴 해야 그 아, 방이었네 Wow. 와... 에케세다 잉 지금 중이 좀시긴 하거든 우리가 어, 일단, 어, 보긴 봅니다. 어 내가 근좀 안전하게 해야되려나? 안돼 안돼 내려 안돼요 안떠어 아. 이스 오, 걸 나, 오겠다 나, 나, 나, 왔다 이미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안 맞아. 어, 나, 나, 아, 라는걸지켜봐야아이거 봐, 오빵이 제발 오빵오빵 오빵, 오빵. 잘 비벼면 돼아건 어디 건 나이스 와나 진짜 오래 붙었다 진짜 다아 근데 잠시 아깝네 오판이 1점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갑진승, <웃음> 을진승 좋았어요. 잘 됐나? 저요, 저요. 어, 오늘 판정 좀 이상한데, 이게 안 맞았죠? 오기다 또 어, 스톱 스톱 스톱 나이스 이제 괜찮을 듯? 나 반갑게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어, 딱이 정도면 딱 충분한데 한 5초 6초? 잠깐 그러네 한 번씩 왜 그러냐 이거? 잡것들 꼭두려오네 웨딩네임을 <웃음> 네 나만 바로 해네가 그렇죠 쟤만 바로 해야지 쩝쩝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방 막았어 한명 쓰나고 한명 놀겨 딱 둥글해서 봐 <목소리가> 응. 이거 쓰다아 그럼 하셨습니다 이제 욕하는 사람 나왔다 욕하는 사람 왔다 어, 우리가 욕하면 된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 사람이 욕했다 우리 잘못 없어요? 2시간만 노는데 4시간 놀았다고요 와우 내일도 노시나요 형님? 어휴 내가 반, 반응이 느려졌나? 정말 아깝고 들어와 오기가 오? 오? 안테나 비어나 오기다 오기다 더 오기. 잡았나? 오. 아, 기운 봐. 난 빠지겠음. 너 무지김만말 아이가 <웃음> 경고 폭탄이 아,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지금 빠져버리네. 내가 오빠, 내가 이게다 아, 답답하네. 정말 패스 찍어줄게. 저렇게 뭐 책임할 수가 있나? 응, 뭐, 너목좀 봐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난 빠지겠음. 그냥 이래버린 어, 멈춰줘. 스톱. 한 번씩 그 소리 들을 때좀 아? 소름 돈대 아 됐다 됐다 괜찮다 아 하나 또 화면 티아 기다려 기다려 아 올라왔다 올라왔다 얘네 옷 계속 온다 아 이상한 게 다... 나이스 아잉같다아 맞네 내 네, 라디 슨 날이네요 여기다. 버슐 이 설치되었습니다. 시브레하니 미션 <웃음>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나 이거 자꾸 화면 등장해서 큰일 이겠다아 그니까 하다가 멈춰잡고 와카노 컴퓨터 아 스톱스톱스톱 스톱, 스톱. <웃음> 이거 무슨 뭐, 강아지 보고 멈춰 이것도 아니고 됐나? 아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됐다. 니가 됐다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고,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거기 지옥이에요. 오하다 잘하는데. 넓이하게. 양미파 있을 확률. 50. 없고 건디다. 건디 안 보이는데? 가설. 중옥이랑 뭐야? 어디 가지 모르지. 네. 음? 아, 하 어, 스톱. 오케이 됐죠? 오케이. 무조건 이기고 간다. 무조건 이기고 가자. 오케이 하면 나갔어. 좋아요. 개구쳐도 안, 안 쳐다보노. 기다려봐 나 방에 한번 짜볼게. 아 연막이 심하다. 기다려봐. 아 형님 발 소리 안 돼요. 어, 방에 갈게 방에 가, 갈래? 아 포문다. 나 핀까지 았어면 아, 괜 하나밖에 없다 일단 깐다 찮았어아 하나 깠어 하나 찮님 하나 깠다 뭐어 뭐고 좀 침, 침착 침착해 침착 해괜인데 오나이대아 스톱. 깝샤. Where can I download this game? 코리아 스피럴 포스 어, 이제 드래곤 플라이, 서칭 포 어, 우리 형들 옷방 많이 나, 좋다. 드래곤 플라이. 공방 어. 하한번 어. 왼쪽 양방한다. 왼쪽 양방가서 깠다. 연방 깠다. 시원하네. 아, 저 배간다. 중수 있다. 중이 있다 아, 미안해요 형어노 아,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우리, 우리 왔다 이제 넘어왔다 이제 우리거다야 이거, 이거 진짜 3 0킬 해야 이네와 거의 좋아, 좋아. 아 내가 근데 전반까지 좀 안맞긴 했 나도 디 있는 형아 비 좋은데? 징마. 아, 오, 와, 오, 아, 방일. 형이랑 바프다 형이랑 아,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방금 그 바쁘다 형가고어어그러니까 그 두쿠비 형이 바로 쬐고 있네 어뭐디뭐 방계에서? 접해서? 방에서 아 방에서 방계를? 어어 어. 아하 아니 나 근데 좁다. 나는 중패스 해가지고 설때랑 옷방 위 하나 사봤거든 음. 건디 한면더 있더라 와아 우리를 어. 더블 제잉 음 어? <목소리> 좋다 이거는 가능가능성 있다. 좋은 다 자리도 좋네. 이거 무조건 1킬이다. 바라본 사람 됐다. 1 0 0킬다 어? 아, 까비 피 좋았는데. 오히려 뭐다 <웃음> 오히려 좋아 아킬안좋다아킬안다 1킬 안 보다. 1킬 안 보다. 1킬 안다 1킬 안 아 이거 이해가되는데 일단 필수 <웃음> 다시 중총 하나응 중총 안한다 저기지 앞디비하나갔다어 스톱 왼쪽이다. 우리 올라간다 뭐야? 바로 실렸다. 그냥 걔로 갔다. 나 올랐다. 너있어 바로 올다 근데 옥턴 아니야? 다방인가 왜? 어디서 올라 오빠, 에서올라왔다 아, 아, 아 접했었으면 이길했겠다. 갑이. 와. 그냥 혼자 뚫어버리. 뚫어버리시노 바로 이거 질서가 없다. 아. 어. 근데 나한 4K만 되었으면 좋겠네. 아우 좋지요. 그것도 좋죠요 나삥. 간발의 차됐서네와 우리 옥토 뚫었다. 포근다 아, 기다이 가면 가볼게 일곱시 나이스 킬 나이스 바로가 바로, 아, 바로 어, 가는거야 소빠인데 아샤 소파 소파 소파 나이스 30킬 좋아가. 마지막에 해주는구나 오. 미스 반이요 나이스 오, 아, 아 찐박이 보네요 아, 후 마지막 이래하면 또 그렇지, 기분 좋게 잘지 또. 기모찌하게 더잘야죠 어.